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나운서 어머 머머 다시 다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나운서 홍현입니다 어, 보시다시피 이건 제 테니스 가방인데 저는 조금 전에 퇴근을 했고요 지금 간단하게 좀 씻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오늘 바로 저녁 7시에 부평구 신트리 공원에서 테니스 동호회 분들 이제 경기를 하시는데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. 예이! 아니 사실 이건 저 같은 테린이들에게는 그런 테니스 구력 10년, 20년 이렇게 30년 이상 된 그런 고수분들과 같이 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 클럽에 초대해 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의 오늘 목표는요. 이기려 하지 않고 어차피 이길 수가 없어요. 이길 순 없고 어, 즐겁게 운동하고 오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좀 이따 카메라를 다시 켤게요. 안녕! 여러분 놀라셨나요? <웃음> 네. 제가 운동할 때 주로 이제 착용하는 모자들인데요. 요게 어, 나이키 광고 절대 아니고요. 그 테니스 코트 모양이잖아요. 네, 이런 나이키에서 테니스 있는 그런 모자를 이렇게 런칭을 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오래된 모자예요. 지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선캡 있고요. 이건 또또 다른 브랜드에 있는 또 테니스 코트 모자고요. 이거는 그냥 뭐 쿠팡에서 샀던 것 같아요. 그냥 색깔이 예뻐서 샀고. 아 이것도 테니스. 이거는 이제 민트색옷 입을 때 쓰는 모자. 이거는. 베이지색 옷 입을 때 쓰는 모자 이거는 검은색 옷 입을 때 이거는 이제 골프 모자인데 저는 테니스 할때 어우 더러워 테니스 할때 자주 이제 착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어 오늘은 모자를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에 테니스를 치니까 굳이 모자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이름 음. 있어요. 그냥 줄에서 부태회라고 그래요 부태회요? 음, 부평 w 테니스 연합 t t o n g o 호 e n n i s p u t 평 o 청 테니스 n n i s puttong tennis. puttong t 이 n n i s puttong tennis. puttong tennis. p u t t o 잖아 초췌해졌어요. 순식간에 초췌해졌어요 순 이렇게 초췌해졌지만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다음에 천원 갚으러 올게요 <웃음> 제가 오늘 팀장님을 거의 1년만에 코트에서 다시 만나뵙는데요 실력이 진짜 너무 일취월장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. 그때보다 엄청 실력이 느신 것 같은데 연습 많이 하셨나요? 많이 했니까 나이들한테 안거과장님있는과 있어? 응. 응. 과장님이 있는거는 놀랍지 않고 <웃음> 제가 있는거는 밖으로 아여자들은 치마에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남자처럼 안깊어서 음. 있어야 돼요 네, 들어가시죠 오! 오! 아, 오, 나이스 이제 화이 화이팅 <웃음> <파이팅> 한번! <웃음> 아 팀장님 카메라를 켜면 이게 어... 아 아까 아까도 못켰겼습니다거거 부평구.. 부평테니스회 테니스 회